예, 에, 감사원이 예, 표적감사에 이어서 청부감사까지국회 결산심의권까지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국회법을 위반하고 국회 결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유동호 사무총장을 해마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기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성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명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위원들입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소위 사내 직전에 감사원이 결산사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은 민주당과 사전협의도 없었던 강인리 창작발전소 사업 관련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국가에너지정책, 어 보상권 제도, 그리고 도시재생뉴들에 대한 감사 청구를 기습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감사 청구의 내용은 예견심사를 진행하는 행정실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결산 심사의 경우 국회가 그 심의 과정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대상 사업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그런데 이번은 감사원이 국회에 본인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청구해 줄 것을 자진해서 요구한 경우이다. 이는 명백한 청구감사다. 이런 경우는 87년 민주화 이후 이제까지 단한 번도 없었다. 또한 감사원의 청구감사는 국회법을 위반하였고 국회를 모독한 행위이다.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서는소위원회의 안건이 새로 회부될 때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원이 다섯 건의 감사 청구를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 없이 요청한 것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국회의 결산심의권을 침, 침, 침해한 심각한 얼권이다. 감사원이 감사를 요구한 다섯 건 면면을 보면 가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원만하게 시정과 주의조치를 주는 것으로 소위에서 합의 통과했습니다. 도시재생유지 관련도 제도 개선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한 사업입니다. 5. 어, 보상권 제도와 국가에너지정책의 경우는 심지어 예결위 결산심사 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창작발전소는 추후 논의로 남겨둔 사안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무슨 권리로 소위의결까지 마친 안건과 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모든 부처 심사가 종료된 이후 기습적이고 뻔뻔스럽게 요구하는가 하물며 모든 심사를 함께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은 회의 중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이 제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심각한 뒷북을 치는 것인가. 이는 명백한 국회 결산심사권에 대한 도전이며 감사원의 오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권을 조자령 헌칼쓰듯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애결소위 위원들은 감사원에 엄중히 요구한다. 감사원장은 이번 국회 예결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오만방자한 청부감사청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즉각 철회한다 또한 이 청구감사를 주도한 유봉호 사무총장을 즉각 회임하라.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않을 시, 민주당 국회 예결위는 향후 감사원과 관련된 어떤 예산, 결산심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예산과 결산심사 과정에서 감사원에 위법하고 국회를 경시하는 행태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2022년 9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결산심사위원 박정, 송기현, 홍, 홍성국, 민병덕 위원 일동